아빠 오늘 갈치조림 먹고 올게. 알았지. 여기, 여기 남. 있는데다먹까 그러니까. 응. 여기 남도미 쪽발 되게 유명해. 그래? 응. 보너스죠 이따가 먹어야 돼. 저 만두도 되게 맛있다. 저튀림 만두. 뭐요? 네, 스아메리카나 하나만. 네. 장 걸로 두면 되죠? 네, 장 걸로. 쌀점 아니야? 어? 쌀점 2,500원. 쌀점? 어, 업해줘? 네, 네. 여기, 갈치농 걸. 갈치농 풀가자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, 튀김. 갈비튀김. 니가 안 맛있니? 아니, 나근 아빠 다먹어 <웃음> 저번에 먹을라 했는데 다 먹은 거야. 나는 솔직히 조림보다 이게 더 맛있어. 나도 너무 좋아. 좋아해. <웃음> 너무 맛있어. 옛날 여기 도깨비가 쌓었어 몰라. 맛있어. 어, 여기 h m 계잘 타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<웃음> 이거 얼마예요? 5,000원입니다. 4,000원이에요? 아, 예. 기념품으로. 맞아요. 소원에, 예. 이게, 이게 파는 데가 없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서울, 예. 서울에서 도 파는 데가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많이 파세요, 사장 안녕히 계세요. 고한 어,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네,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<감사합니다. 웃음> 안녕히 계세요. <안녕하세요. 웃음> 하나 더 주셨어. 더 주셨어. 난 감동이야. 보 <웃음> 감동. 수시가다 각 물이 갈리니까 진치 티도 하나 더 주셨어. 아 진짜 감동이다 이거. 명동으로 출발. 아 어, 수박 주스. 수박 주스? 찍 아, 응. 이거 리얼 수박이네 응. 진짜 먹어봐. 야 리얼 수박이도 있어 대박이다 이거. 아, 어때? 맛있지. 되게 달지. 응. 나 어제 보여 보내줬잖아 동영상. 잘생겼더아 다시 땀 나. 어. 안산 안산까지 가는 거래 안산. 아빠 잘 가. 가봐. 아 안녕. 안녕. 가가 가. 가. 애지나. 어. 애지나 이겼다. 너네 선물 사왔어. 운동해서. 아 앉아 앉아. 남자. 아이고. 애지 멈추지 않은 꼬리 앉아 <웃음> 줄게 아, 아, 앉아 앉아 <웃음> 어, 먹었어 위망의 고 이유